리코더 유산소 운동 마음의 평정심 살 빼기 전에 저렇게 다리가 안 올라갔었는데 되네 다소곳한 연주 자세 불길한 기운을 느끼는 개토끼 빠르게 자리를 피한다 Run. 띠띠 위치 빼고 완벽한 티셔츠 티셔츠 없이도 멋진 근육을 만들 수 있을 거야 집안에서 강도 높은 턱걸이를 해서 그런지 밖에서는 힘을 못 쓰겠다 코어 강화 운동, 뒷덜미 긴장감에 뒤통수가 강해진다. 뒤통수마저도 견디는 방탄 뒤통수, 부담스러운 각도의 턱걸이. 나 카리스마 있어. 날아차기도 연습 중이다. 집으로 들어와 보고 갈래? 좀더 내려갈 것 같았는데 체중도 턱걸이 진입이다 뭉쳐있던 다리 근육들이 많이 풀렸다 이제 스쿼트 100개에도 근육통은 없다 25개 4세트 세이프 중간중간 휴식타임 108톤 군발차기 마지막 25개는 중량 개쿼트로 마무리한다 7.7kg 고중량 아니 개중량 눈싸움 플랭크 곰발바닥이 무거워서 복근운동 난이도가 높아졌다 둘만의 스킨십시간 작은게 왜 이리 무거워 너나 몰래 운동하냐? 겨울이다보니 밖보다 안에서 턱걸이를 많이 하게 된다 날씨가 풀려도 밖은 아직 춥다 아놔, 띠띠 4개, 저팔개가 93kg에서 복근 공개했었는데 전부다 뱃살이 빠지긴 한것 같다 내 가슴이 웅장해져야 저 띠띠와 내 띠띠 싱크가 맞을 것 같다. 완벽한 띠 싱크. 기대된다. 혹시 체급발고 못한다. 덩치 큰 놈이 더 쎄보인다. 안 빠진다 힘들다 노래를 불러도 유지하고 조금씩 깎아 내려가다 보니 80대 몸무게도 벌써 반이나 지나왔다. 새끼 다 먹어가며 빠지는 속도가 늦지만 나의 속도면 3개월 안으로 70대 몸무게 가능성 있다. 포기만 안 하면 어떻게든 내려간다. 시간이 많이 걸려도 목표 몸무게 에 도달하면 내가 사용한 모든 시간을 보상받을 수 있다. Love. 티를 입고 있는데 왜 모자이크를 해야 할것 같지? 입었는데 벗은 느낌이다. Oh, I've been catch right. me howling na